오늘 말씀은 용서할 테니 죄 짓지 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어, 그 만나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이방신들로 가득한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라사 광인을 보면은요. 자, 어, 마가복음 5장 1절,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 배에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쳐사서로맬수 없게 되었으니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거라사가 어떤 곳인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라사는 여기 좀 대가폴리라는 곳입니다. 대가폴리가 뭐냐? 배가폴리라는 곳은 뭐 어떤 곳이냐면 어 그. 셀루크스 왕조가 자신의 헬라 문화를 널리 볼급시키기 위해서 이 도시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를 만들, 열개 도시를 만들었는데, 여기 두개 도시 중에서 나온 게, 첫 번째 나온 것이, 여기 다마스커스, 가나다, 히포스, 디온. 이 디온은 아마 캐피톨리아로 볼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피나, 그 다음에, 가다라, 그 다음에 스키토폴리스, 펠라, 그 다음에 거라사라,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이렇게 열개 지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셀루코스 왕조가 그 셀루코스 왕조가 어. 여기서 헬라 문화를 많이 전파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훗날 로마의 폼페이가 폼페이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치함을 부여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켰다고 보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와 문화와 로마 문화가 혼합된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헬라와 로마의 이주민들, 그 다음에 그 샘족들이 섞여 사는 지역으로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가득 찬 도시가 우상에 쩌들었던 찌든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거라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이 정말 우상이 완전 클로 넘치는 곳이었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데가폴리, 그 아까 얘기했던 거라사 지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그이 제국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그 그리스 그 북부 마케도니아 펠라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 여기서 보면, 그 올림피아스, 필리포, 필리포스 2세와 올림포스, 올림, 올림피아스와 사이에서 난그 알렉산드라 3세, 이것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데, 록시네와 결혼한 상태에서 알렉산드라 4세를 낳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크게 나오면 뭐냐면 셀루코스, 포레메마오저 포텔리마이오스, 그다음에 안티고노스, 그다음에 예우메네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아르사케스, 디오도투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눴죠. 그러니까 왼쪽에 보면 나와 있던 것이 나와 있죠. 근데, 카산드로스가 알렉산드로 4세, 그, 러니까 알렉산드로 대왕의 아들을 죽여버리죠, 카산드로가. 그리고 포트레미 마이오스하고 셀루코스하고 어, 데메트리오스를 데미트리오스, 갖다가 어,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셀루코스하고 리시마코스하고 합쳐갖고 어, 그 안티, 안티고노스를 갖다가 무너뜨리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그, 그 셀루코스란 사람은 뭐냐면, 어, 어, 안티고노스의 그, 그 친위대장이요 친위대장 그니까 바벨론에 총이었는데이 사람이 어그 안티고노스한테 속여나죠 그래갖고 어디 로 가냐면 포틀레마이오스한테 가서 거기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셀루코스하고 포틀레마이오스하고 그 힘을 합쳐갖고 뭐그 데미트리오스를 갖다 없애버리죠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셀루코스하고 이 리시마 코스하고 합쳐갖고 안티고노스를 갖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BC 301년 압소스 입소스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면 리시마코스 밑에 보면 입소스라는 데가 있죠. 별표하고 입소스가 있는데 거기서 리시마코스하고 그셀루코스가 합쳐 갖고 안티고노스를 아예 없애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갖고 크게 네개네 4개, 개의 구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리시마코스, 그다음에 셀루코스, 어, 이집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셀레쿠스는 그 다음에 셀로코스, 포텔레마이오스 포테레마이오스는 이집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셀레쿠스는 그저 저쪽 그 시리아 쪽, 그래서 카산드로스는 그리스 쪽이고 리시마코스는 그그그뭐라 그, 할까요? 그 그리스 옆에 쪽 그쪽을 다 잡아갖고 네개의 구역으로서 나눴습니다. 네, 여기 에 비해 보면 그 가장 그안티오쿠스 안티오, 4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그셀루쿠스그 왕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우리한테 아주 적그리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우스를 두고 돼지로 제사를 지냈죠. 제저 제, 돼지 같은 경우 뭐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불, 아주 그 불량한 그, 그 짐승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런 건데 거기로 그 돼지 피로써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쪼들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 오른쪽에 보면 그성그이 주화가 있는데 그 자, 자기 그, 그 돈이 있는데 주화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신들의 신이라는 뜻을 갖은 데우스라는 그신 그걸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여기가 나왔던 그 거라사 지방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밴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많이 봤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게 뭐냐면, 그, 그, 저 볼까요? 자, 여기 어두, 어떻습니까? 여기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비슷한 거가, 어, 이, 그, 결국은 뭐냐면, 그, 이쪽. 아니, 여기죠? 죄송합니다. 여기요. 이게 그 뒤에 쭉그 나와 있는 길이 뭐냐면, 그, 막시무스 거리라고 해서 로마에서 그 로마로 이, 저 이어지는 그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만들어진 길이 바로 저겁니다. 자, 그게 봐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 로마의 교황에 있는 그 똑같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그 뿌직하게 튀어나온 거 있죠. 저게 뭐냐면 그, 이쪽, 여기 아까 나왔던 이 내용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신인 같은 거죠. 이 바벨론의 신. 그런 거로 나와 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어디요? 그, 로마 교황, 로마 그 교황에도, 거기도 그 교황청에도 저렇게 만들어놨다. 이게 그, 베드로 성당 바로 앞에 있던 내용들이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저기이 적그리스도에 대서한번 보겠습니다. 안티오크스 4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여기서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 요한계시록, 이거 좀 잘못 썼네요.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1절에 일곱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내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아대 오라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희가 왜이 말을 썼냐면 자 여기서 뭐냐면 멸관을 받고 화를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멸과 그 화를 가졌는데 화를 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 활을 가졌는데 멸류관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활을 쏘지도 않았는데 활만 갖고 있었는데 도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다니엘 11장 21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다니엘 11장 보면 뭐냐면 비천한 사람이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날을 얻을 것이요. 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뭐냐면 비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안티코, 안티오쿠, 안티오쿠스 사세를 갖다 비천한 사람을 보십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 형인 어, 저, 저, 자기 형이 그, 셀루쿠스 사세가 어, 그, 그, 자기 국무총리한테 국무총리한테 그, 그 세금을 거두어 오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 보냈는데 어, 헬리도르스라는 사람한테 보낸데 이 사람이 와갖고 누구예요? 이 사람을 그 암살해 버려요. 셀루쿠스 4세를 갖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아들 어, 디메트리오스 1세가 돼야 되는데, 이전에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서 한 15년 동안 그 포로로 포로라고 보다도 그 교환을 한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 거기 그 왕으로 가서 볼모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 15년 동안 잡혀 있었는데, 이럴 때 뭐냐면, 그 로마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간교한 거죠. 간교한 루으 해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하고, 거기 그 왕의 아들을 데려다 놓은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니?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고 그, 그, 저, 데메트리오스 1세하고 자기하고 맞바꾸는 그 순간에 결국은 뭐냐면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이 자기 형그 셀루코스 그 4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총도 쏘지 않고, 활도 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그 왕관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게 그 나라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로마한테 아, 잘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어, 향한 게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어그 23절에 보면 그와 약조하는 허는 25, 25, 26, 27절을 갖다 요약한 거거든요. 자, 보면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큰 군대를 건네리고 남방왕을 칠것이요 남방왕도 어,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자, 이십절을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로 그를 멸하리니 어, 한 밥상 아, 그이두 왕의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그 어, 이 밑에 그 남방 남방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를 얘기하는 그저포틀레마이오스를 갖다 얘기하는데 포틀레마이오스 육세가 포트레마이오스 육세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모함을 당합니다. 그래갖고 모함을 당해서 결국 안티오크스 4세한테 잡혀간다는 얘기예요큰 군대를 건드리고 남방왕을칠때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런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밑에 있는 그 부하들, 프로토레미오스6세 부하들 갖다 그 뭐랄까 유혹을 해서 그 다음에 계략을 써서 그 왕을 배반하게 만들어고 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음식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의 부하들이 그를, 그를 갖다가 배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잡혀가고 뭐냐면 이두 왕의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 앉았을 때거짓말할 것이라는 얘기 뭐냐면 포텔레미오, 포텔레미오 6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포텔레미오 7세가 되 있으니까 그를 내가 죽이고 내가 당신하고 화친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놔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이저 안티오쿠스 4세가 포테르메오 6세에갖 갔다가 놔줘요그 내용이 바로 어디냐면 이겁니다. 자, 그와 약전후 그는 거짓생하여 올라올것이어라는 얘기가 뭐냐면 포테르메오 6세가 포테르메오 7세와 합쳐서 어떻게해요 안티오쿠스 4세를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28절 28절에 보면 북방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그로 돌아가니라. 근데 포테레미오 포텔레미오 6세하고 칠세하고 연합해서 공격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안티오쿠 4세인데 져요. 그래서 북방은 이안티오쿠 4세는 만을 재물이 가지고 봉고로 돌아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이번에 그 전만 못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9절에 뭐냐면 이게 시리아 전투 6차고 이게 이제 7차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차 내려오는데 공격하러 이제 그, 그 공격하러 내려오는데 뭐냐면, 기띠메 베데라기팀의베데 <웃음> 저, 그, 베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띠메 베데리라는게 뭐냐면, 그, 로마, 로마, 로마 군한테 로, 이, 저, 이포트레미어 육세가 뭐라고 얘기했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얘기하한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위해서 저걸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 그, 그, 그 뭐예요. 그, 저, 저, 포텔레모치포텔레세가 뭐냐면 그 가이우스 라에나스라는 그 로마 군대에다가 이기라니까 이안티오크스 사세가 로마군은 싸울 때가 자기가 질것 같으니까 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 30절에 보면 기띠메 배달이 로마의 군대들이 로마의 배들들이 올기 때문에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많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게 뭐냐면 <웃음> 이 이스라엘을 올라가면서 뭐냐면 그친 이집트 사람들을 갖다가 한 8만 명들을 다 죽여 버립니다. 그러면서 친시리아 편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뭐냐면 성서 곧 견고한 국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태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한을 제일 곳이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 이 성전에다가 성전에다가 뭐를 만드냐면 제우스상을 갖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절하라고 그런 겁니다. 성서에 제우스신을 드린 적그리스도 안티오크스4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왼쪽에 그림처럼 제우스신에다가 절을 해라.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이돼지를 그러니까 갖다가 그. 뭐예요?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가징한 동물이 저 돼지였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게 돼지였는데, 그 돼지를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자, 보겠습니다. 또 있죠. 그, 적글서가또 있죠. 최초의 적글스도는 하나님의 대적한 적글스의 니무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창세기 보면, 아이고, 이거또 잘못, 제네시스도 이제 바뀌었네요. 자, 창세기 보면, 제네시스를 보면, 10장 8절 12절에 보면, 구수가 또니무로스를 낳았으니, 그런 세상에첫 용사라 그가 여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 상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 저 아무는 여호 앞에서 니무로같이 용가 용감, 저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더라 그의 나라의 신할 땅에 바벨과 에릭과아짜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흐르는 땅에 아스루로 나아가 니누와와 르오보딜과 갈라와 그, 이이 니누와의 그니누야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할 수 있는 이는 큰 성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뭐냐면 가장 누구예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동물들이 엄청나게 그 뭐랄까 그 위협을 해왔죠. 그때 그동물들다 물리쳤던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면 봤을 니무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무로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죠. 아이 사람들은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만 쫓아다니면 은 내가... 그, 그 두려움이 없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갖다 쫓아가면, 이 사람을 위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창세기 보면 11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죠?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면서 이에 보면 신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기 거류하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와께서 호 탑을 보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니까 뭐냐면, 이, 그, 리무롯이요. 야,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땅에 한번 하늘에 올라가 보자.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한번 맞자, 한번 떠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쭉 보니까, 어, 이놈들이 웃기는 놈들이네? 그럼 탑을 보려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절에 보면 여학 세류시대 이 무리가 한 족석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언어가 하나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구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합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말씀하신게 뭐냐면 그들을 온지에흩어으므로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러니까 언어가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유럽 연합이에요. 유럽 연합이 뭘, 뭘 갖고 했냐면 유럽 연합이 생긴 게 뭐냐면 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뭐냐면 그 포스터인데요. 자, 유럽 매니 통구스. One Voice. 이 많은 언어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이 내용이 뒤에 있는 그이 그림이 누구였냐면 자 이거예요. 자 피에테르 브르게르의 바벨. 아 이게 이 내용이요. 이게 이게 피에테르 의그 바벨탑인데 이 그림을 갖고 어떻게요? 이거 비슷하게 만들었죠. 만들고 난 다음에 포스터까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게 뭐냐면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자 구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을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고돼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요새요 2020년이 되면 우리 이게 구글 어플입니다 구글 그 통역기인데 이것이 모든 언어가 다 여기서 다 은, 저, 해석이 되고 통합경이 되고 다될수 있는 것들에요. 이 그러니까 뭐예요? 언어가 이제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느님께 도전한 20세기 바벨탑 그것이 무엇이냐 AI다. 이것이 뭐냐면 그게 AI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 결국은 통역기라는 얘기죠. 그럼 언어가 하나가밖에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그마가범 5장 1절을 보면 거라사인이었죠. 이 사람이 왜 무덤 사이 있었냐라고 되냐면 과거에는 어떤 식이냐면 그 무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요, 사람이 죽어도 어그 뭐랄까 죽어도 그 사람들은 그 같이 우리하고 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산자로서 삶을 이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무덤에다가 뭐 먹을 걸 갖다 갖다가, 갖다가 놓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 무덤 가를 가기 싫어하지만 이 걸어서 광인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갈 데가 없고요. 그다음에 난폭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얘기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절에 보면 쇠사슬을 끌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너무너무 힘이 세졌대요. 왜요. 그 안에 귀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자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을 해친다는 얘. 그게 가장 중요한 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그. 사탄들이 자기를 보면 해치는 걸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6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며 자 뭐냐면 귀신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귀신도 예수님 높은 분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인,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사실은 얘기예요 워낙은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도 뭐예요? 예수님이나 높은 자들은 알아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보세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무서워갖고 벌벌 떠는 거죠. 아, 이 사람한테 임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면, 자, 마가보문 5장 9절에 보면, 자, 여기 있겠어요.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를 군대라고 했으면 제가 1군단이 몇 명이에요? 6,000명이라고 했죠. 그렇게 많은 군대, 군대가 군대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여기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힘이 엄청나게 셌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를 자그 지방에서 내보내 마시기를 강구하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 나를 갖다 좀 여기다 놔주세요 내가 이 몸에서 살아가게끔 좀 봐주세요 내가 여기서 이제 그 꽈리를 들고 살았으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냐 거기에 돼지 큰 때를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 큰 때가 삼겨서 먹고 있는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그, 그, 우리가 보면 돌아온 탕자를 보면 거기 주염나무 열매, 돼지를 우리에서 주염나무 여배를 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 돼지는요, 이저 그, 유대인들은요, 아주 불선, 불선한, 아주, 아주 그, 안 좋은 그런 짐승이라고 생각해갖고 먹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돼지를 갖다가 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부터 볼까요. 12절에 보면 우리를 돼지에게 내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며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물사곤을 되어있죠.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2천마리 정도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에다가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저 오른쪽에 그 아르데미우스, 그 아르데미우스를 갖다 보여줬는데 그 뭐냐면 아르데미우스와 제우스 신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제우스 신은 뭐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번개나 비를 갖고 있는 그신 중의 신이죠.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아무 여 아무 그 여자 신들하고 관계를 맺어 갖고 하죠. 그러니까 무자 무작, 무자게 음란한 사람이 제우스신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르데미우스에 보면 뭐냐요? 이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처녀 상냥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로마 시대가 되면서 결혼과 출산의 상징이 된 어머니 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그 가슴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면 무슨 뭐 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그다음에 그그저시야 엄마 젖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냐면 풍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것들 많이 다산과 풍요에 대해 상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사, 풍요라는 게 뭐야? 결국은 섹스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란과 연결되고, 제우스 신 자체도 음란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자체가 이 돼지도 있고, 돼지, 돼지, 아주 그 아주 아주 안 좋은 그 우리가 보면 그 유대인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돼지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뭐냐 하면 이... 이 도시 자체가 무지하게 음란하고 아주 더럽고 교 추한 그런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렇게 귀신질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하고 연결시킨 게 이걸 봤거든요. 자,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아주 세속적인 음란한 문화들이 정말 많죠. 죠그 그게 그 요번에 요, 요 얼마 전에 나왔던 몇년 전에 나왔던 버닝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뭘 했습니까? 그 마약과 그다음에 그 무슨 그뽕 같은 거만 마약과 그다음에 그 마취제 같은 걸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기절시켜 갖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성폭행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연예인들도 잡혀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거든요. 밤만 되면 술에 있어 비틀거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걸어서 광인과 똑같지 않겠느냐.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걸어사과인그 거라사, 거라사 광인과 현재 지금의 우리들과의 생각이 똑같지 않느냐. 지금 메르스 지금 그 우한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뭐랄까요? 라그 클럽에요. 클럽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조심하고 정말 해야 되는데 클럽에선 정말 광란의 그런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그 다음에 보면 마가음 5장 1 4절서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마을에서 마을에 말하니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이 도망해서 말해서 말합니다 군대의 귀신을 짚었던 자교수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 군대 귀신이 그 가만히 앉아있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마을 사람들이 그러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왜요? 2천만씩 돼지에다 죽여버렸으니까 경계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십시오. 가십시오. 정말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떠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경제적인 이익, 우리가 보면 약자, 약자를 약자 돌보는 것보다도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하고 우리나라 우리 사람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갖다 도와줘야 될지대도 불구하고 정말 대구에 가서 그 우한 폐렴, 그 폐렴 그 코로나식구 그그 그걸 가, 그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노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서울의 한 밤거리에서는 술 먹고 취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클럽에서 춤추고 놀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단 얘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보면 이거예요. 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이 말이 결국은 그런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그에게 이르실 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향하, 향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배우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가기를 간구했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는 당신의 제자가 돼서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19절에서 보면, 안 된다. 너는 가만히 있고, 그러지 말고, 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너는 너의 이런 그것을 보고 남들한테 이것을 전도해라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20절에 보면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이 행하되날 대가볼리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랄게여기더라 대가볼리가 아까 얘기했죠 로마와 헬라 문화 샘족이 모여서 살았더니 아주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런 곳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교를 했죠 선교 해갖고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태어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아, 능력 있는 사람니까 쫓아가는 그런 사람 머리로서만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슴으로서 상대편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번에 뭐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 두 번째 사마리아 연인입니다. 사마리아 연인인데, 이, 이 사마리아 연인인지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유대전화사 갈릴리로 가실때 자, 사마리를 통과하여,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요, 어, 우리가 봤을 때 사마리아는 그우상으로 그 생겼던 곳이죠. 그래갖고 뭐냐면, 그 아수르가, 그 아수르가 그 북, 북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그 사람들한테 그 순수혈통을 다 망쳐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저 통과하여, 통과하여야 하겠느지라고말씀하시는데자 사마리아를 통과해갖고 이제 가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자 6절에 보면요, 뭐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 앉으시니 때가 6 시쯤 되었더라. 자 유대, 유대 시간도 6시면 정오, 아주, 아주 뜨거운 정오, 12시였습니다, 그때. 자, 8절에 보면, 자, 그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9절에 사마라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자, 봅니까? 거에 나오는 게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 이까라고 되어 겁니다. 자, 7절에 보면 사마리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9절 사마리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남녀 칠세 부동석 것처럼 그 남자와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무작에금했어 근동지방에서는 무작위 여자를 하찮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작에 금했던 것이라고 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질 않았죠. 사마리아는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아주 인간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그 재건축할 때바벨론에 생존을 건축했을 때 사마리인들이 우리도 함께 건축하자고 했을 때 뭐예요? 노했거든요. 그게 바로 사마리인들이 었대요 그래서 사마리인들이 그 거기다 사마리아에다가 뭘 했어요? 성전을 만들어버리죠. 성전. 그렇게 되어버리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나오죠. 자. 10절에 뭐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좀,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 그, 이 생수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처음으로 세례받았던 것이 어때요? 생수는 그 물가였어요. 물가였잖아요. 그죠? 그 시내가, 물이 강가였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생수라는 것은 자연이 주는 것을 생수라고 했습니다. 생수. 그래갖고 아주 깨끗한 물들, 그런 거 생수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는 다시 뭐예요? 다시 부활을 입고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생수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이 깨끗한 것이 맛과 이런 관계가 없이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한서을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은 생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줬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 뭐예요?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싸옵니까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이게 유물도 깊고 그 다음에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렇지 않,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13절, 13절 말씀이 뭐냐 면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무슨 얘기예요? 네가 떠갖고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를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무슨 이이 이 여자가 너무 놀리는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가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 지금 뭐 죄를, 죄를 갖다 좀 성, 그 생수로서 정말 내가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딱 그런 얘기죠. 16절에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이로 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딱 이런 얘기죠. 어, 그 말이 맞아.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야. 내말에참 참대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솔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서 봐서, 봐, 저 보는 게 뭐냐면, 자,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도, 지금도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걸 찾으려고 생각해봐도 어떻게 돼요? 그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너희가 다시 찾는 거라고 생각해 보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권력이나 네가 생각하는 어떤 걸 물질을 갖다 찾더라도 네가 높은 아, 넓은 평수에 차더라도 네가 벤치를 타고 다녀도 뭐 BMW를 타고 다녀도 네가 어떻게 행복하니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그 얘기야. 너에게 남편 다섯 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에 참조 좋다. 그렇지 행복해 하는 것이지 않지. 그 여자가 한 말이 바로 이런 는기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사였다 주님은 바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 말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아무리 성전을 짓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사마리안들은 그 서, 사마리아 성전에서 그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뭐냐면 당신들은 꼭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진짜가 아니고 예루살렘도 진짜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야 돼그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얘기하면 지금 하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여자가 위안을 받죠 아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마음의 위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 내에서 남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가 지금 생각할 때 뭐냐면 너는 그냥 무작정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은 어떻게 해요? 유대 내에서 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유다에서 유다 자손에서 낫다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죠. 자 23절에 보면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 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성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보면 지금도 지금 그, 우한,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게 그저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뭐예요?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그것이 장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영과 진료를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느님을 간구하고 하느님한테 마음을 들고 하느님 위해서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에 승복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사람이어라면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냅니까? 옛날 과거에는 뭐예요? 소재와 번제 짐승들로 모든 걸 갖다가 제사를 지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런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는 오로지. 그 성전 내가 정말 영과 질려서 정말 성신 껏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뭐요 우리가 한 우리가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바, 바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들어 주는 것이다. 예배가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태도나 의상이나 이런 걸 신경 쓰는 이유가 하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 보면 쓰레빡 들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영과 진리로 정말 진실과 정말 성신과 거룩하고 성숙하게 보내는 그렇게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면 그래야지만 연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라서 우리 꼭 큰 건물 가서 큰 교회 가서 드려 드는 것이 진짜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터넷에서 드리더라도 전과 영과 진리로 드린다면 전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2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예배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디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질로 예배할 경우에 하느님은 연락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곧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해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다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말은 내가 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 것을 이상히 여겼다 왜, 왜 사마리아 여자가 왜얘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까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안 좋은 대가 볼리라는 것을까지가 음란한 그곳에 갔단 얘기예요. 사마리안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도 그, 가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 않고 돌아가는 그곳에 간 이유가 이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걸어서 광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죠. 자 여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가 물덩이를 버려두고 물덩이를 버려둔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식수원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야 될 그것을 버려뒀다는 얘기야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다는 얘기야 우리가 갖고 있는 물력 권력 다 이런 것다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내가 높은 평수 명예 모든 것다 물질 다 내려놓겠다는 얘기야 내려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잃었다고 얘기한 거야 내가 모든 것 권리를 포, 포기하고 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거하겠다고 간 거예요 나 창피하고 쪽팔리는 거 관계없어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하면서 29절에 뭐냐면 내가 말한 사람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 와서 예수께 오더라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와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음식물 사러 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때 한다는,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에 예수께서 이시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전파라고 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마리아인이 전파한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36절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 열매를 모으니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고 말씀드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싹저 거두는 자와 열매를 모으는 자가 전부 다 즐거운 것을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즉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는 말이 옳다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뿌리고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자 거두는 자라면 또 우리가 우리 같은 우리 제자, 우리 같은 목사, 우리 같은 사람들일 수 있다. 는 선교사였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3 0팔째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냐한 것을 거두로 어, 거로 보대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 노력에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여자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헛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교회를 바라보지 말아라 사마리아 성전을 바라보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은 뭐냐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아시켜 청하나 거기서 이틀을 유아심에 예수,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보석과 진주는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정말 진흙 속에 묻혀있더라도 보석과 진주는 뭐예요?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가늠한 여인은 어떨 까요 자, 가늠한 여인 보시면 이거예요. 자, 어, 자 중요한 게 뭐냐 면 8장 3절 7절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자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 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딱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게, 이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당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로마인밖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이고 제사장이고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니까 만약 이거예요. 자, 돌로 치라고 했으면 만약 돌로 쳐갖고 여자를 죽였을 경우에 뭐예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인을 갖다 조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인들한테 잡혀가게 되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용서해 줘라고 이겼으면 어떻게 요 모세율법을 어겼다고 그래갖고 뭐예요? 제사장들은 지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올가미에 딱쓰여고 예수님을 갖다가 꼼짝다싹 못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짓이란 얘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중요한 게 보세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보면 내유기 20장 10자리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곧그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의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돼 있어요. 뭐야. 자, 자. 그 다음에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참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참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여자밖에 안 왔어요. 그럼 남자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여자가 아는 걸, 남자가 아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아, 이것은, 나를 갖다 올감에 씌우기 위한 수렁에 빠뜨리기 위한 계기였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묵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죄도, 죄가 없는 자를 돌로 치라고 한게 뭘까요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이 제, 저 사람을 저로 쳐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네 눈에 있는 들뻘을 보지 말고, 남의 눈은 티를 보지 말아라. 우기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죄 있는 자는 정말 저의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느냐.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죄 있으니까 저 사람을 유기하지 말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그 올감에서 그, 거기서 빠져나오신 거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8장, 8자리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성락에서 땅을 쓰시냐.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사람들 보면 이게 도대체 뭘 쓰셨길래 우리가 저럴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 지 자, 그런데 보면 뭐냐. 뭘 썼는데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자, 그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게 썼을 수도 있겠죠. 간부와 음, 음부를 갖다가 같이 죽여라고 된다. 그거 썼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개명을 썼을 수도 있겠고요. 식개명에서 뭐,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 그런 얘기를 쓰지 않았겠나. 뭐, 이렇게 얘기, 만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건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 중요하다면 그 얘기를 썼, 썼겠죠. 근데 쓰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현상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거죠. 자, 구절에 보면 이들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제 예수와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군중 군중심이라는게 뭐냐면요. 군중심을 깨어나는 게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게 나이든 사람이 먼저 깨어나요.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연륜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젊은이까지 깨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연륜이 없기 때문에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에서 보면 어그 나이든 사람 순서, 그 다음에 똑똑한 순서대로 그 군중심에서 벗어나요. 그 지금 보면. 촛불심리나 촛불혁명, 그 그뭐그 촛불집회 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보면 거기서 깨어난 사람들이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깨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태극기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서울대학교 애들, 연재대학교 이런 애들이 뭐예요? 데모해 갖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요. 그것이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이유가 정말 군중 심리에갇혔던 사람들, 군중에 잘못해서 거기에 그 효력됐던 사람들은요. 빨리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보면 돼요. 그 어린이잖입니다. 10절에 보면 요 예수께서 일어나자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없습니다. 요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예수께서 여성을 이 여자를 침판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요. 돌을 던 자격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판결이 뭐예요? 돌을 던졌어요. 안 듣던 다는 안 얘기죠. 다시는 뭐냐? 이거예요. 용서해요.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 오늘 그저그 그 오늘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내가 용서할 테니까, 죄짓지 마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아시니.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요 그 죄의 유혹에 너무 너무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님은 우리가 보면 그 그런 얘기라죠. 우리가 마음속에 가, 마음속에 가늠한 것 자체도 그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가 생각만 한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까지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의 삶은요. 어떻게 해요? 용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막 하더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기준, 내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용서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범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기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우리가, 우리가 지금 그 신천지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검찰이 어떻게 해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이죠, 양심. 우리가 양심이라는 걸 갖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120억을 갖다 기부했지만 그 120억을 갖다 왜 빛이 안 날까요? 자기네들 갖다, 자기네들 한 것을 잘못한 것 갖다 다 은폐하려고 결국은 그것을 돈낸 거나 마찬가지고 다요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어떻게 지문 인식해갖고 들어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배당은 항상 열려있고 기도하는 집인데요. 그건 어디요 빛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어둠에 있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뭐예요?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또한번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있어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항상 그 죄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웃서부터 뭐예요? 아담의죄 짓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핑계댄게 뭐예요? 당신이 준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졌습니다그 얘기 안 관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까지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순간이, 순간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해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드려 나이다.